오우. 오! 오! 그 <웃음> 바로... 라이어스에서 미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귀염둥이 직스가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오우. 뭐야, 말끈 리듬 게임은 탭소1 이후로 처음인데요 어, 빵금1 0 0고 euro, 1 0고 e 고 찍고 1고 찍고, 뛰고, 날리고 또 기다리고 폭탄 날려 뛰고 찍고 하 아... 뛰고 뛰고 찍. 찍. 찌띠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나씩 깨다보면 보스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덤벼라덤벼라형 덤덤 덤덤 덤덤 덤덤 덤덤 덤덤, 덤덤. 네, 잘보니까 이게 우당탕 로봇 V1을 조립해야 된대요 우당탕탕 괴짜 가족이야? 이름 존나 멋지 나와라 옵티머스 프라임 세, 세계 최고 발명 저건 나도 만들겠네. 진짜 이게 로봇이야? 난 저기 폭탄이 상자인 줄 알았어. 저 상자 안에서 막 나오는 줄 알았어. 사실 게임 시작하고 첫 보스라 상대도 뭐 보잘거 없을 거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내 로봇 내 로봇 좋아 이거. 뭐. 뭐 씨발 이걸 어떻게? 우티모스 프라임이랑 자동차 부품이랑 어떻게 싸워? 오아으아아어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니..아니 후두엽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네 아니 언제까지 처맞기만 해 아니 이런데 얼씨구? 뭘 공평해 개새끼야 니도 때려 어어? 어, 어어? Mm 어, 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어말도막막기만 어, 어, 어. 했는데 이겼어요 아우~~ 오이좀좀 좀 불쌍한데 표정이? 오개개 개, 개 똑같이 해도 플레이를 주네?